아니야, 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 내 방송 지금 봐봐, 35명이 야 아까 40명이었다가 48명이었죠. 어? 근데 채팅 아무도 안 치다가 결국에 35명 <웃음> 채팅 아무도 안 치잖아. 무슨 이게 인기 방송이야? 어딜 봐도 올, 올 것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웃음> 큰일 났다. 이제. 큰일났다 이제 게임 안끝난다 이제 <웃음> 이거 이거 진짜 30분 걸려요 이게 지금 보이죠 위에 7분 7분 이게 최대치까지 하면은 이제 7분 7분 더 해가지고 14분 한다는 소린데 아 이제 통볼 안 밀쳐져? 아씨 그거를 왜 고친거지? 아 통볼 있어야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수저어가지고 없는 <웃음> 이거밖에 없는거 봐이인수 이거밖에 없는거 봐 아무튼 말을 이어보자면은 7분 칩을 더해서 최대 14분이란 소리인데 어? 그마저도 그마저도 도중에 메라즈 무스가 나옵니다. 막 왜? w c o m e to your doom. 어 그러네? 잠깐만. 맞아, 그게 있었지? 맞아. 희생적인 했어. 어쩔, 어쩔 건데? <웃음> 나 위엔드 못쩔 건데. 야야 저거 부숴어 야 안돼 안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파요 이거 맞으면 안됩 이거 죽어요 죽여 죽여 오케이 아자 <목소리> 지금 <목소리> 님들아 왜 자꾸 주캐라고 하시죠? 주캐 아닙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네, 여러분들한테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것입니다 아주 재밌게 즐기는 방법. 메라지무스가 나오기 전에 아주 재밌게 탈포지. 아주 재밌게 즐기는, 아주 재밌게 즐기는 방법. 자, 자, 들어가자. 너 뭐야? 아, 진짜 대답해. 아야. 아이씨, 벨라주무스가 오네. 터뜨려. 아, 아, 아, 앗. <웃음> 자, 들어가자. <웃음> 자, 들어가자. 자, 무도회, 무도회 빨리 열려봅시다. 제발, 제발. 아, 크리츠. <웃음> 아니 적들 왜 이렇게 많아? 우리 팀 어디 갔어다? 자 무도회 무도회 열리자 가자. 자 <웃음> 무도회 싶어 다 Alright. <웃음> 자 죽어. 와 내가 막타쳤어요. <웃음> 안돼아이 <웃음> <웃음> 제가 뭘잘 맞추긴 뭘잘 맞춰요 얼마나 못맞추는내 와, 메라지스글럼 진짜 또 나오네 안돼에 One. Control point enabled. Move. o The control point is being captured. Here you go. Soldier. Ah, Guji, 같은 게임. Ah. 재밌는 사전작업 저도 좋아하는데요 안녕 안녕 왜 안돼 안돼 절대 안되지 i'm 대 c e n t r o i t 트 제발 아왜안꺼어 오케이 아이 텔레 거지 같은 게 진짜 아 정말 이 거지 같은 게임 아 정말 이게 안 맞아? 정말, 개거지같은 게임이네요 진짜, 아, 아 진짜, 캡치정 아, 진짜, 빡치네 진짜, 아 진짜, 개빡치네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이게치는진야 비켜, 비켜, 비켜. <웃음> 자, 빨리. <웃음> 메라지무스, 빨리. 보여줘. 빨리, 무대로 불러. <웃음> <웃음> 안녕 친구야 너에게 선물이란걸 줄게 <웃음> 선물이란걸 내가 줄게 한국 라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우버를 켰지만 메라지머스가 나왔죠? 진장해진다 히힛 <웃음> 이럴 줄 알았어 일로와 비켜줘! 나와! <웃음> 나와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뭐야, 그만 하네 그러니, 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 과연? 과연? 거 이거, 거 아니, 진짜, 이럴 때만 주냐고왜점고아 진짜! 점차어 없을 때는 항상 어디 이한한거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자이번에메라즈브스님습니다 이번에 포춘 노브빌 무도회장 기대하겠습니다. 더어 그래 무도회장 제발 무도회장 제발 무도회장 제발 무도회장. 어찌? 아 진짜 개 그지같은 게임 진짜 죽었죠? 빨리 포춘 노브 빌! 빨리 포춘 노브 빌! 슈퍼 스페이스! 하하하하하아 드디어 끝났네 거지같은거 아생각하니나 이거 생각해 <웃음> 보니까 그러니까. <웃음> 나 이거 한번더 남았지 웰컴 투